오늘은 이렇게 비닐봉투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워서 요 이런 비닐봉투 활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저는 당근을 담았던 비닐봉투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짜잔 이렇게 청소기 필터 먼지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지를 털어서 이렇게 당근 봉투에 담았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쓰레기에 그냥 넣으시면 먼지가 많이 날리잖아요 이렇게 비닐봉투로 묶어서 버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봉투도 재활용하는 방법이니까요 더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생강 비닐을 준비해봤어요 생강 비닐은 일회용 핏솔 같은 경우도 한번 쓰시고요 무조건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해서쓱 버려주시면 훨씬 더 자, 로운분들 오십겠죠? 더럽지만 <웃음> 이렇게 해서 스티기 공지에보여드도록 할게요 네, 이제 햇탕수 비닐을 이용해서 어, 선풍기를 씌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긴 빵끈을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빵끈을 이제 짜잔! 완성이 됐습니다. 어, 밑에 부분도 만약에 같이 깨끗하게 보관하고 싶다 하시면 비닐을 이제 반대쪽으로 싸서 같이 보관해 주시면 되세요. 세탁소 비닐도 이렇게 활용 방법이 있으니까 요 버리지 마시고 이용해 보세요.